진짜 떴다! 감사해요! 야! 이거 공짜 아닌데 이런 공을 쉽게 생각하니까 당구가 안 느는 거야 흰 애로 이빨이 주고 치면 자동빵 아니에요? 아니거든 그리고 흰 애로 이빨이 말고 맥시멈 회전이라 하면 히네루. 안 되겠니? 스미마셍! 아 죄송해요 이런 공은 부드럽게 코너 깁스 키 넣어놓지 못하면 좀 뻑뻑한 테이블에서는 점점 짧아진다이 알겠어요! 관통샷으로 어... 따볼게요 그럼 아 먹 겠다야, 어? 들것같은 느낌 양 빵이 었나 봐요. <웃음> 맞 나, 네 마이 무라. <웃음> 어이 최 작가 오칠락 뭐 은가 뒤돌려 치기 칠 거예요. 너무 가까운 뒤니꼬 조심 하 소이. <웃음> 니구가 아니라 투터치거든요? 아주 촌스러 차라리 딴거치지그래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경 끄세요 아이샹오옴에 니꾸할 줄 알았던 맘 빨간 공까지 줘서 보네 공 어렵다고 행패부림은 쓴당가 아 짜증나 아! 흠 어? 아이고, 미안합니다잉. <웃음> 진짜 당구 <웃음> 같이 치네. <치대. 웃음> 진짜 중요한 순간에 이런 공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면 누구나 부담이 될 거야잉. 이 공을 세 빵짜리로 치는 법을 알려줄게잉. 세 빵이 나요? 요, 온저리, 떨어뜨려. 세 개, 잉? 글문 끝이야. 거기를 못 떨어뜨리는데, 잉? 한 빵, 두 빵, 세 빵. 아, 큰다고 누구처럼 너무 날려불진 말고, 잉? 드 음... 브라보. 그래도 인사는 해줘. 돈 드는 거 아니니까, 잉? 아우다미안노요 뒤돌리기 칠 건데. 흠. 붙어 있어서 좀 그러네. 아이시 커브. 주루 와, 주루 와. 어. <웃음> 옴메 진짜 들어가 불어야. 아이고 미안합니다. <놀람> 당구를 치다 보면. 인사를 해야 하는지 마야 하는지 애매해할 때가 있는데 맞아요 초고를 한번 이해를 들어보자잉 첫 번째 선수는 잘 쳤제 브라보. 포지션도 좋고 퍼펙트 두 번째 쪼깐 이상하지 차이를 모르겠는데? 시에번째 맞아보자. 이건 어찌냐?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? 그치. 그럼 너는 인사 안 해도 돼잉? 너 저거 인사하면 네가 친공 절부하는 인사해야 된다킹미 너도 의도를 갖고 치는 25점 수준 정도 되면 저렇게 친초고는 자연스레 고개가 숙여질 건게 오. 그때까지는 쪽만 안 나서 들어가면 그냥 쳐? 알겠지? 알겠어요.